우리집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오염의 주범? 하수도로 직행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한번더꼭 확인해주세요. 불법 제품 차단으로 깨끗한 하천 다 함께 만들어요.